보이시죠? 매일 먹기만 하면 되고 소재 걱정도 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먹방 조회수는 왜 이리 많이 나올까요? 10만원 껌이고 100만 넘어가는 먹방 영상도 많아요 먹기만 하면 되니 하루 일영상 올리기도 쉽고요 채널이 성장하면 광고도 잘 받는다고 합니다 잘나가는 먹방 채널은 영상 하나에 천만원도 넘게 받는다고 합니다 돈도 되고 찍기도 쉬운 먹방 왜 안하시나요? 저는 먹방 유튜브 정말 추천드립니다 음,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환상을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현실적인 먹방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먹방이 어려운 이유부터 말씀드리죠 첫번째 먹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보는 사람들은 한정적인데 먹방 채널은 엄청나게 많죠 1시간에 올라오는 먹방 영상이 무려 80개입니다 보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확 늘지 않았는데 하루에 올라오는 먹방 영상 숫자가 엄청 늘었습니다 두번째 돈이 매우 많이 듭니다 매일 치킨 피자 떡볶이 국밥 먹는데도 당연히 돈이 들죠 사람들은 일반적인 것이 아닌 특이한 음식 먹방 보고 싶어해요 랍타라도 먹으면 엄청 돈이 깨지겠죠 그리고 식당에 매번 가는 것도 일입니다 돈은 당연히 들겠죠 세번째 네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집밥 아니고 대부분 자극적인 음식 먹다보니 건강 좋아질 수 없어요 만약 많이 먹는 걸 컨셉으로 잡으셨다면 위장 건강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네번째, 먹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냥 혼자 먹는 거랑 영상을 찍기 위해 먹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영상이 1순위고 맛을 느끼는 것은 2순위입니다 해야할 식사시간이 미리 돼버리는 거예요. 한줄 요약 드리면 경쟁이 너무 심해진 게 비추천하는 이유입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이제는 일정 퀄리티를 갖춰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채널 받는 게 아니라 퀄리티 좋은 먹방 채널이 많은 거예요. 저는 먹방 보려면 쯔양의 먹방을 볼 겁니다. 너무 귀엽고 맛있게 드시잖아요 다른 새로운 먹방 볼 경우 상상하기 힘드네요 기존 먹방 채널의 위치가 매우 단단합니다 그러면 먹방 채널 하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영상 올릴 이유가 없었겠죠 몇 가지 팁을 드립니다 첫 번째 퀄리티에 대한 집착 버리세요 영상미, 소리 특히 소리에 집착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소재와 그 사람이 먹는 모습 때문에 시청하지 영상미와 소리 때문에 먹방 보는 경우는 드물어요 두번째 처음에는 특정 먹방 채널을 따라하세요 기본적으로 일정 퀄리티는 대략 맞춘 후 개성을 발휘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해보시면 못 보던게 보입니다 세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차별화입니다. 소리를 더잘 들리게, 영상을 더멋지게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차별화 돼야 지금 경쟁치만 먹방 틈 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차별화 성공한 몇 가지 채널을 보여드릴게요. 주먹인의 먹방. 입을 가지고 캐릭터 만들어서 먹방하죠. 컬러 먹방, 지금은 많이 하지만 작년에 시작했으면 대박 났을거예요 색감있는 음식으로 먹방을 찍고 주 시청자를 아이로 영상을 찍었죠? 이상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정말 많이 왔네요. 네, 안전 기소하시고요 안전 즐거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